충전 중이야. 지이 자식은 우리 이아다 케어 패키지를 전달합니다. 이쪽에 적이 있어. 어시는것 같군요. 조심해. 다른 팀이 우리 공격하고 있어. 공격받는 중이야. 부쉈어. 중. 니까 복싱에 탈진은없습니다리 강전정. 공격 받고 있어. 사격 중이다. 강전. 스수 내가 서 충전 중이야. 올라왔습니다. 이한는 과연 누 야, 씨, 뭐지, 저쪽 가운 곳에 이 it is, uh...